이래 해줘야 되는 거야? 뭐 어디서 다꾸 죽이고 이게 혼날라고 이러니까 막 올라와 뭐라는줄는 가봐 모르겠어 깜롱 한번나 아니 근데 잠깬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왜 이렇게 어? 안와 있는 상태에서 앵 하는 건 처음인데 자하자구 나염이 얼차 비뽑이 이멋이가 이게 멋당가 이요. 아기야, 마시쇼? 겁나 거칠게 다 먹고 있는데? 우리 영영 떠락떨기 <떠랑떨�리지>? 싫어 <웃음> <웃음> 노래 제대로 부르라고! 아기 <목소리> 상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빠 다 먹고, 탱주도 손으로 빼고, 대단해. 오늘의 아정. 이야, 나 겸이 대단한데? 응? 왜 이렇게 먹는 걸까? 왜 갑자기 안 먹었어, 밥을. 엄마 미워, 엄마 미워야 응? 먹는데 밥 먹는지 세만 하면 왜 울어? 응? 와, 진심 안 하고 이거 떨어졌대 고마워, 아빠. 깨락, 깨락. 날 발도 눈이 보이니? 여긴 나비가 없네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육아가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. 넌 오늘, 오늘... 안생 <웃음> 처음 세게 울 거야. 아니다. 저번에도 세게 울때 기억 안 나. 뭐, <웃음> 정말 안 울었어. <웃음> 그거랑 똑같은 거다, 오늘. 똑같은데 이제는 좀인지가를 많이 했어. 아, 더 그래? 세게 울 거야, 골통직긴다 이상한 맛인데? 아부걸진다안 <웃음> 먹으려고 아이 꼴까? 천천히 들어갔 젊지이 젊은이. 젊이 너무 이 젊은이. 젊이 젊은이. 젊은이. 젊은이. 젊은이. 젊은이. 젊은이. 셔야 돼요. 움직여은이주은이젊은가가지고젊잘이네은이젊은데 그래도 입어야 돼, 아, 왜리도야 걸리면... 마겸이 엉덩옹 애옹 마겸이 엉덩이 <웃음> You can do it! You can do it! 주사가 힘들었나봐요. 아아... 아빠 옷깃을 이렇 i 꼭꼭 잡는 엄마 샌 i 잡아줄게 it! it! i s it! i it! 우리 <목소리> 누구 <목소리>